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세계 중독자들의 축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병을 공개하고 질병 보균자들이 한 군데 우그룩을 모여서 새로운 질병을 맛보는 WA 추가 이걸 본다면 눈 뒤집고 까무러칠 사회악인 E3 2019 컨퍼런스가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콘솔 게임들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규 약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질병 유발자를 맛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데요 과연 올해 e3 2019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예정이고 또 어떤 소식을 기대하고 있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매년 거대 기업들이 참가하는 e3지만 올해는 큰 기업 두 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니는 e3 2019 불참 소식을 전하면서 무려 24년 만에 처음으로 e3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준비하고 보여줄 게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랑스럽게 공개를 할 정도로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의 작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불참을 전언하였죠 그렇지만 본인들의 자체적인 발표 쇼로 States of 플레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했지만 뭔가 대단한 신작이나 독점작 발표가 아닌 대부분 VR 광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압도적인 실효율을 받으면서 소니는 한 단계 난관을 겪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니와 더불어서 EA도 불참 선언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E3를 불참하고 6월 8일 본인들의 행사인 EA 팬페스트 행사를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E3를 대체할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두큰 회사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E3의 규모도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짱짱한 라인업을 보유중이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 사실상 이번 시리즈는 폭망했다고도 할수 있는 엑스박스에 대해서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기어스 오브 워의 후속작이라고 할수 있는 기어스5 레이싱 게임의 선두주자 포르자 모터스포츠8부터 헤일로 시리즈의 신작 헤일로 인피니트 pc 이식작인 헤일로 마스터 치프 컬렉션 외에도 배틀 도트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결정판의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슬이 마지막 날에는 마인크래프트더 넥스트 10 years 라는 이름으로 최근 AR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어스의 상세한 발표와 동시에 앞으로 10년간 마인크래프트의 행보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베데스다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엘더스크롤 6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기대는 미리 저 버리시는 게 좋으며 대신에 최신작인 둠 이터널과 울펜슈타인 영블러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엘더스크롤 6는 한 5년 뒤에나 기대해야겠군요 우리들의 귀큰놈 유황숙님도 많은 작품을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비록 해상전투 게임인 스컬앤본즈와 비욘드 그앤이벌2는 올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고스트 리콘의 새 시리즈인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와 더불어서 유비소프트의 대형 프랜차이즈인 디비전2 포아너 레인보우6 시즈의 리 새로운 업데이트에 대한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다이어트 게임인 저스트댄스 2020도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올해 E3에서 유비소프트를 가장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공개 트리플A급 게임을 무려 3개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유비소프트 하면 물론 기존에 있던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포아너같이 특색있는 게임을 제작해온 우리 유황숙님인 만큼 새로운 트리플A급 게임을 3개나 공개한다는 건 게이머로 하여금 상당히 설레는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포아노2 만들어주세요 스퀘어 애닉스는 주식을 수직 상승하게 만들었던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 파이널 판타지 14의 dlc인 칠흑의 반역자 어벤져스 ip를 사용하여 제작하게 되는 트리플 a급 게임인 어벤져스 프로젝트와 킹덤 하츠 3의 dlc의 발표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닌텐도에서는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아스트랄 체인 루이지 맨션 3 드래곤 퀘스트 11s 동물의 숲2019등 다양한 게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쳐 제작사로도 유명한 cd 프로젝트 레드에서도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어 매년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해 좀더 세부적인 모습을 공개할 예정으로 비춰집니다 그외 발표에는 좀비 서바이벌 게임과 파크루를 적절하게 섞어넣어 호평을 샀던 게임인 다잉라이트의 후속작 다잉라이트2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보더랜드3 데스티니2의 새로운 dlc와 미래 드디어 정신차린 콜 오브 듀티의 발표회 등 많은 신작과 새로운 소식들을 놓치지 말고 제일 먼저 관람하여 하루빨리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거듭나서 군면제를 받는 그날까지 힘내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